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타로입니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와, 여러분, 해피 뉴이어 뉴욕. 해피 뉴이어입니다 해피 뉴이어 와 진짜 이 노래 오래간만에 부르네요. 저 어렸을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 애들이 무슨 노래 불르는지잘 모르겠어요. 음, 아무튼 음. 새해에도 여러분 제가 라디오 타오라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아프지만 않은 이상에는 거의 매일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새해그 뭐 성묘도 다녀야 되고 차례도 지내야 되고 하니까 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누구니까 어, 많은 분이 보시던 어, 적은 분이 보시던 어, 늘 같은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이큰 터라리니까 네, 그래서 1월 1일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네, 그냥 묻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고르십시오. <웃음> 저도 아무 주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주제는 2023이에요. 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솔직히 슬, 저도 이 카드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서 살짝 두려워요. 그러나 2023년에 어, 이 카드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만 제가 여러분한테 추려서 추려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자 1번 카드에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볼까요? 네. 1번 카드를 고르신 분, 2023.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고르라 그랬죠, 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러나, 될수 있으면 좋은 것만, 어, 좋은 것만, 어, 리딩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어. 아니, 소, 솔직히, 음. 뭐가 인생에 있어서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 같은데 뭐 맨날 대박난다 그러잖아. 대, 유튜브 보면 대박나지 않는 띠가 없어. 근데 여러분 대박이 낫디까? 진짜. <웃음> 우리 인생에 그렇게 대박나고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반전이, 응, 어, 있으려면, 여러분, 라라를 갖다가 당첨이 되려면, 그러니까, 로또, 로또, 로또 단체되려면, 얼마큼을 사면은 당첨이 되는 줄 아세요? 이 계산 계산 이동사 이걸 또 계산하는 그모 대학에서 이걸 계산했나 봐 500만 브러츠를 사면 당첨이 된대요 어. 500만 브러츠 사면 그냥 된대 <웃음>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500만 브러츠 샀는데 암튼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2023년에 무슨 일이 생길까 음 2023년에는요, 여러분들이 되게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살아야 될것 같아요. 그, 바쁜 하루 속에,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어, 뒤로 하고서, 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데, 음, 근데 그것이 그렇게 나쁘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어, 바쁜 일상이 무엇이냐면, 새로, 새로운 일들이 계속 시작된다라고 해야 되나? 어, 내 안에서든, 내 밖에서든, 어, 아는 안대로, 밖은 바, 밖대로, 새로운 일들이 계속 시작이 된다. 계속 시작이 되고, 끝나고, 시작이 되고, 끝나고, 어, 그로 인해서 내가, 어, 조금 감정적으로 어려움은 겪을 수도 있다. 있으나,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야 되나? 뭐가 업그레이드 되냐면 노련해진다. 내가 이러한 상황들을 다 겪어 나가면서, 어, 막 이렇게 우울하고 막 이런 건 없어요.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시간은 별로 없을 수 있어 내가 쉴 시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좀 많이 지, 지칠 수는 있겠으나 있겠으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의 꿈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일들을 갖다가 음, 발전시키기에 발전시키는 하나의 어,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것이 무엇이든 어디 봅시다 그리고 어, 이게 전반적인 그 2023년의 흐름이고 이런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성숙해지는 게 아닌가 음 어, 여러분들이 가슴 아팠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 핸들 하는 일에서 약간 미숙했다면, 2023년에는 그 어떤 일들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련해지는 게 아닌가? 음 그렇게 봐요 나는 여러분들이 좀더노련해진다 라고 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어떠한 노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 노이즈 같은 걸로 힘겨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또한 다 해결한다 어, 2023년에는요 그 과거의 그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에다 새로 시작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과거의 일들은 이미 다 해결이 됐고, 23년에는 다 새롭게 시작한다. 그것이 이성 간의 문제이든, 금전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어, 어떤 그 직업적인 문제이든, 어, 그 다음에 인간적인 교제, 그것도 다 마찬가지다. 한 번에 물갈이가 다 되는 것 같아요. 물갈이가 다 되고, 이성적인 면에서도, 어, 나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어떠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2023년에는 여러분이 이거는 뭐 갑을 관계로 놀아기는 좀 뭐하고 어 갑을 관계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같다 여러분이 잘 핸들에 나간다? 근데 그 핸들에 나가는 과정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되게 힘드냐. 그 그러니까 되게 힘들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었는데, 어? 이게 왜 이러지? 내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잘하지? 그냥 눈 감고도 뭘 한다 그래야 되나? 어. 모든 부변에서. 어, 딱히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 직업이면 직업, 인간관계, 대인관계면 대인관계, 연애면 연애, 모든지 뭐 갑자기 전에는 막 어, 실수투성이고 뭐 이러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항상 불안해 했다면 2023년에는 점점점점 그게 발전이 돼어 어, 내가 왜 이렇게 잘해? 어, 어, 어, 어, 내가 왜 이렇게 잘하지? 어,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조금. 더 모든 부분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어,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그렇게 나오네요. 어, 모든 힘든 것들이 어, 여러분들이 다잘 해결한다라고 봐요. 어, 다저 여기서 도 계속 똑같이 나온. 다여 똑같이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아 힘들어 했, 어, 마음 아프게 했던 거 아니면 힘든 일들 어떠한 구설 시비 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음. 여러분들이 잘 그걸 갖다가 극복해서, 어, 좋은 쪽으로 이끌어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말쯤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를, 어, 자유롭고 홀가분해지는 게 아닌가? 어, 올해는 여러분들이 홀가분해지는 해. 무엇에 대해서 일임은 일 어, 대인관계 사랑 그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짓누르고 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려고 했으면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여러분들 발목을 잡았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완만하게 해결되는 일이 일이다라고 봐요. 음 괜찮네, 어, 괜찮다라고 봐. 어, 전반적으로. 크게 나쁜 건 없고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이나 그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어, 어떤 새로운 뭐 팀이 구성될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뭐 새로운 이벤트라든지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런 것에 있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웠으나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거 갖다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2023년 말쯤 찬바람이 불 때쯤 되면 모든 부분에서 다 자유로워지고 또한, 그런 것도 있어요. 새로운 인맥을 쌓아 나가겠다. 새로운 취미가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인맥을 통해서 좀, 어, 이러한 그 밥, 뿐 와중에도 여러분의 어떠한 그 개인적인 취미나 뭐 이런 것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음, 있겠다라고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고 싶었던 일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2023년에는 조금 어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아까도 그랬지만 계속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 새롭게 새롭게 생겨난다. 근데 그 새롭게 새롭게 생겨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영 해결 못할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쉽게 쉽게 해결이 되고 어떤 건 조금 음뭐 스무스하지 부분도 스무스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있어서 좀더 어, 성숙한 자세로 그걸 갖다가 포커스를 그러니까 포커스를 포커스를 하, 함으로써 그런 것도 잘핸들해 나가지 않나 한마디로 23년은요 여러분들이 노하우들이 굉장히 쌓여서 결국은 그 노하우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즐거워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연애도 괜찮아요. 어, 그리고 이 23년에 들어오는 연애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어, 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쪽. 꽁, 괜찮은 게 아닌가 싶네. 음. <웃음> 아주 좋아요. 어, 육체적인 면에서. 어, 그리고 좀 톡톡 튀는 연애를 할수 있겠다. 라고 봐요. 연애를 본다면 톡톡 튀는 연애. 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연애가 되겠다. 거기, 그래서 그것이 이제 데이트 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밤에 육체적인 관계에서도 좀 새로운 것에 도전이 들어가 하는 게 아닌가? 그럼, 선생님, 제가 잘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 잘하기 처음에는 좀 서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데 더 재미를 붙이지 않을까 싶네. 뭐, 다야 그러겠습니까? 많은, 어, 조금... 좀 괜찮은 게 아닌가 싶어요. 기대해 볼만해요. 어, 다는 아니니까 너무 큰 기대는 말고 그러나 새로운 것들 내가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것들 어 그걸 어떻게 했던 거라든가 미처 엄두가 나지 못해서 마음속으로만 좀 품고 있었던 어떠한 그러한 어 버라이어티한 사랑을 해보지 않겠나 싶어요. 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에, 저기 뭐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 네 오늘의 주제죠 2023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골로라 내가 그랬어요 <웃음> 제가 누굽니까 어, 여러분의 <웃음>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뭐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의 우아함을 갖다가 뽐내는 게 아닌가 어, 뽐내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생각이 복잡할 수 생각이 복잡하다기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쓸데없는 생각이지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어, 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응. 뭐, 올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신앙생활을 꽤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 그, 어, 신앙생활을 갖다가 어쩌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일상 5, 띠엄? 띠엄? 어, 그냥 기분 내키면 가고, 뭐, 누가 오라고 좀 그러면은, 아, 어, 한번 슬슬 가볼까? 근 그런 데 가서 우아함도 뽐내고 있고, 어. 그러다가 보니까, 뭐, 주변에서 나를 갖다가 좋아한다, 사람도 나오고 하니까또 머리도 복잡하고, 좀, 아, 생각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나쁘지 않다라고 봐. 어, 점수로 따지면은요, 1에서 10이 있어. 어, 1은 되게 나쁜 거고, 10은 되게 좋은 거고, 5는 중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을 한 7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중간은 넘어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렇게 나쁜 일도 없어요. 어, 그렇, 그렇다, 어, 그렇고 되게 되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즐거운 일들이 간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 음.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요, 혹, 재회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어, 뭐, 다는 아니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이걸 제 오늘 본게 아니라 2023년을 통틀어서 본 거잖아요. 어, 근데 그, 여러분을 두고 떠났던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기가 조금 늘어나는 해가 아닌가? 음, 그러,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괴롭게 하는 게 있다면, 음, 괴롭게 하는 게 있다면, 그냥 털어버리세요 왜 털어버리라 라고 하면은 길게 가져갈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해요 음, 왜 길게 가져갈 이유가 없냐 라고 하면 음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 음. 어 그런 걸 갖다 그냥 꾸준히 하고 하면 어떻겠는가 라는 거죠 꾸준히 하고 있다 보면 음, 누군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은 금전적으로 그닥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어 그닥 그렇게 힘들진 않고 누가 나타나냐 라고 하면은 전 내 사귀었던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어, 여러분은 물질적으로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많을 수 있다. 왜 생각이 많냐? 뭐등 따시고 배 부르니까 뭐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죠. 왜왜왜 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자꾸 여러분한테 어떠한 프로포즈가 오는 게 아닌가. 여기서 프로포즈라고 하면 오 줄리아 나뭐나 어, 나와 결혼해 줘 이런 거 말고 나 어, 나와서 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오래간만에 사람들한테 연락이 온다든가 그렇지만 그렇게 어뭐 시리우스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어 가벼운 가벼운 어떠한 어 뭐지? 나와서 놀자 하는 그런 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나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가도 그냥 즐거워요. 어. 그, 올해는 새로운 일들이 많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새로운 일들이 막 시작될 무렵에, 여러분을 두고 떠났던 전 연인도 돌아오게 된다. 그, 전 연인이 돌아오게 되면, 뭐 어떨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전 연인이 돌아온다 해도 전 연인에 대한 그 어떤 증오나 불신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때 그 당시에 받았던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거의 다 희석되고 없어진 게 아닌가 전 연인에 대해서 어. 그래서 뭐 오게 만약에 전 연인이 온다 해도 여러분들이 음 그냥 야 뭐하러 왔냐 어안 죽고 잘 살아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것 같아요 어뭐 전처럼 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뚜껑 열리는 줄 알아? 야 일, 일을 갖다가 그딴 식으로 해놓고서 나, 어 나한테 나 뒤집어 우고 가면 잘뭐 너는 뭐잘살줄 알았냐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감정적인 회복이 있는 거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야심리도못 가서 발병난다 그랬는데 너는 삼리도 못 가서 발병해 난겠다. 또 발병났지 어이식끼야뭐 어, 이런 거 있잖아. 어, <웃음> 왜쫄았냐 하면은 이거 순간 남자가 볼 수도 있겠다. 어, 어, 그러니까 너는 삼 삼리도 못 가서 어, 발병났지 이지지배야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이지지배야 이식끼야뭐 이런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이게 나오기도 전에 벌써 다 말해버렸다. 어,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 그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아. 그 여유가 어떤 여유냐, 마음의 여유라 그래야 되나? 음, 어떠한 힘든 일도 있고, 모두 있는데, 오래 들어서면서 유난히, 23년서부터는 유난히, 어, 마음 쪽으로 막 들, 뭐 쫓기거나 그런 게없 라고 봐요. 과거에 그런게 있다면은 그것도 서서히 다 없어진다. 왜 없어지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떠한 슬픈 일이 있다 해서 거기에 파...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기쁜 일이 있다 그러면 또 사람이 또깨방전 같은 거 이렇게 떨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갖다가 잘 다스리지 않을까? 과거에 어, 진짜 내 뒤통수 이게 쳐갖고 한번 타면 눈이오눈이 어, 눈이 그냥 0리쯤 튀어나올 뻔한 어떤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억까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어, 균형을 맞춘다라고 봐요. 그리고 형평성을 따져서 그래 나도 그때는 이랬지라는 것, 거 그러니까 무조건 너만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땐 나도 이게 잘못이 됐어.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감정의 균형을 갖다가 맞출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선생님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좋아요? 라고 말한 어,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지금은 힘이 드니까.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감정에 어, 어떠한 조절이 생기고 뭐하고 막 그럴 때쯤에 여러분한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봐요. 그 내년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9패든 6패든 9패든 6패든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서 여, 안정된 연애를 할수 있는게 아닌가 음 왜 선생님 저 구패는 싫은데요 라고 하면 구패 좋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구패든 유패든 어 누구를 만나서 새로운 감자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시작했던 게 나중에는 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 관계가 물들어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은 먹고 살 걱정은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뭐 딱히 금전적인 문제는 내가 다룰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도 내년엔 인기폭발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인기폭발이 되겠다. 음. 그래서 누군가를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어. 그러면은 6패냐 9패냐 라고 보면은 어, 6대 4 어. 6이 9패 4가 6패 음. 그러면은 6패가 났나요? 9패가 났나요? 라고 하면은 나는 류페가 더 낫지 않을까 싶네 음, 왜요? 라고 묻는다고 하면 음...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어 류... 어... 그... 구페는 조금 자기 말을... 어, 자기... 그러니까 말만... 그러니까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시키면 하기는 해요 시키면 하기는 하는데 아, 진짜 시키기가 너무, 그, 뭐랄까, 시키면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어, 어떻게 하면 안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이 일이 어떻겠어요. 시키는 사람도 짜증나고 하는 사람도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어, 두 번, 그, 뉴펜은 여러분들이 뭘 부탁하면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 거라라고 생각하면은, 어, 해요. 어, 조금, 구패보다는 낫다라고 봐요. 직업도, 괜찮, 어, 어~ 저기 뭐 구패는 좀 짠돌이 기질이 있고 좀 기회주의적인 면이 없지는 않아 근데 뉴패는 조금 사람의 샵 머리가 샤프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뇌세, 뇌, 뇌색 뇌 어~ 뇌 내가 섹시한 기질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나 어, 뭐~ 어차피 구패는 어떤 사람인지 다알잖아한번 사귀면 사람은 못하라 두 번씩 세 번씩 사귀어요 어~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 구패를 갖다가 좀 찾게 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뉴패가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진 사람을 갖다가 택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놓으면 뉴패가 더 난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익숙해진 사람을 쫓다 보니까 구패가 될 확률이 살짝 더 높은 게 아닌가. 그래서 연애가 안정적이 돼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연애가 안정적이 돼갈 것이고 응. 여러분한테 골머리가 썩히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다 해결이 돼요. 응. 전반적으로 모든 일들이 좋은 쪽으로 다 어, 해결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 네, 어, 암튼, 어, 굉장히 좋아요. 어, 이 정도면은, 무난하고, 어, 연애 운도 잘 풀리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러면은, 어, 구패는 어떻게, 어, 구패는 뭐 시키면 뭐 할까요? 아까 그랬잖아. 시키면 하기는 한다고. 어, 그렇지만, 어떡하면 내가, 어, 농땡이를 깔까 생각하고 기회를 보는 건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사람은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 구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 나쁜 사람은 아니다. 조금, 어, 그, 팔랑기 같은 기질은 조금 있지만, 팔랑기 같은 기질은 있지만, 음, 그래도, 음,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 알아 알아 여러,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세요 되게 나쁜 놈이었거든요 저는 뉴페한테 갈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 왜냐면 조금 심한 경우는 어, 어 저기 막 바람둥이도 있을 수 있어요 바람둥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뉴페한테 가면 된다 라는 거예요 뉴페가 솔직히 어. 선생님은 유폐가 더 낫나요? 구폐가 낫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카드상으로는 유폐예요. 음, 카드상으로는. 아, 내가 여러분도 구폐 못 봤잖아. 그리고 여러분도 누폐 못 봤잖아. 근데 카드에 나온 대로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 암튼 네, 이번 카드 2023년에 운 좋게 흘러갑니다.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여기서도 조금 덜 좋게 흘러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금전적인, 말, 금전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없고, 어, 뉴패도 나오고 급패도 나온다. 여러분들은 고르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에는 뭐가 가장 눈에 띄냐라고 하면은, 개 중에는 결혼하는 사람도 있겠다. 개중에예요 어, 다야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개중에는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결혼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여친 남친이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이번 카드 리딩 시청해주신 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2023년에도 재밌는 타로 라디오 타로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골라 그냥 골라 2024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걸로만 리딩을 해드릴게요 어, 어디 봅시다 여기는요, 누군가가, 아이고,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어떠한 고민거리 하나 여러분들이 가장 치고 싶었던 고민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해결이 되겠다라고 봐요 어. 그리고 동료 간에도 일이 잘 풀릴 거예요 만약에 꼬인 일이 있었다면 다 풀리고 이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꼬인 일이 있으면 풀리고 오해가 있었다라면 그것도 다 풀린다 어, 다 풀려나간다라고 봐요 자 어디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더니 오래전서부터 해어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은 그것이 2023년에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봐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의 시작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음. 그 묵었던 일들은 다 해결이 나요. 개중에는 아까도 그랬죠. 소울메이트를 얻게 된다고. 참 좋은 거지. 소울메이트를 얻는다는 거. 음. 그리고 좋은 남자도 나타난다라고 봐요. 어, 여기 이 3번 카드는 남자도 나타난다. 그 사람 어떤데요? 라고 하면 어, 괜찮아요. 음, 괜찮다. 자, 어, 뭐가 괜찮냐라고 하면 직업적으로도 되게 괜찮고 어, 머리도 똑똑하고 음. 뭐 나쁜 점은요 나쁜 점이라고 보면은 음. 글쎄 먹고 살기에는 저, 어, 저, 저기만 똑똑하고 저렇게 경제 감는 투철한 사람이 낫지 않을까? 어, 연애할 때는 꿈이 많은 사람이 좋지만 결혼은 저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연애할 사람, 결혼할 사람이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음, 동시에 들어온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골라야지 뭐. <웃음> 그러니까 연애만 하고 싶은 사람은 어, 연애 쪽으로 가면 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 쪽으로 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전 너무 어려서요. 결혼은 별로고요. 하면 연애 쪽으로 가면 되지. 뭐 남자 너 널널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어, 남자가 뽑았다면 여자가 널널하게 나오는 거고, 음, 어, 약간의 불면증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음, 그,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시작된 그런 일들이, 어, 그 2023년도에 초자그하 상반기까지는 안 끝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어, 그래서 2000 어, 상반기에는 22년도에 생긴 일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불면증이나 이런 거에 시달릴 수 있겠다. 어, 그래서 생각도 복잡해지고 2023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되자마자 띵 하고 이래 그냥 점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 이래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승전 이격의 결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반기에 그런 것들이 다 결말이 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음, 상반기에 결말이 나지 않겠냐. 그러면은 좋은 사람, 연애는 언제쯤 하게 되냐면 하반기쯤에 하게 될 거예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음, 그리고 어, 상반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상반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 그냥, 그, 조금, 음, 뭐라 그럴까? 어, 어 조금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뒤끝은, 뒤끝은 없어요. 뒤끝은 없는데, 문제는, 조금 성격이 센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 성격이 센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이게 이제 식 이제 조금 가면, 뭐, 그 사람하고도 연애 좀 하겠지? 음, 내년엔 연애 많이 할것 같은데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음, 연애 많이 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고르면 된다, 라고 봐. 어,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냥 뭐 지나치지 않게만 사귀면 되지 않나요? 음, 지나치지 않게만 사귀면 된다 라고 봐요. 음.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응 음. 이거는 이 생각이 많고, 모, 뭔가에 골돌이 빠지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서, 성격, 성향상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도 스스로 문제를 갖다가 자꾸, 어, 생각에, 생각에, 어,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자꾸 문다 그래야 되나? 그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음, 근데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기분 전환하고 뭐그저기 맛집도 돌아다니고 뭐 나쁘지 않지. 음. 나쁘진 않다. 뭐왜 선생님 제가 외로울까요 뭐 그렇지 그렇지도 않아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내년에는 주변 사람들하고의 활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면 직장생활에서도 큰, 큰 트러블은 없어요. 어, 만약에 트러블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하반기로 감가해서 다 풀어지고, 어, 좀 즐거운, 옛날에 뭐 찬바람 불면서 즐거워지지 않을까? 음,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 여러분의 골치 아픈 일들은, 어, 저기, 막, 봄, 여름에 다 해결이 되는, 에, 뭐 다, 뭐, 100% 까지는 아니어도, 어, 어느 정도는 다 해결된다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어 조금 음 뭐지 중후한 사람들 어좀 남자의 향기가 조금 나는 남자들이 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될것 같다. 봄 봄보다는 음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때 가서 좀 어장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 어, 어장관리를 좀 하게 된다. 좋네 어장관리도 하고. 왠지 마음을 쉽게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기억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그 이성에 대한 그그 그 신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온다그래서 덥석덥석 물지는 않겠다. 다. 어, 과거의 강마에 비쳐서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어, 봅시다. 나쁘지 않다. 어, 결론적으로는 어, 결론적으로는 좋은 일이 더 많다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은 내년에는 어떤 누군가를 갖다가 탁 하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갖다가 두루두루 만나보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연애가 너무 한 사람한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은 어떠한지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연애로 인한 어떠한 그 그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2023년에는요 한 사람한테 마음을 갖다 몰아주기보다는 좀 여러 사람을 갖다가 두루두루 어떤 그 인맥을 쌓아 나감으로써 사람에 대한 경험치를 늘려가는 해가 아닌가 음 그럼 선생님 그럼 연애는 못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왜 연애 못해 남자가 계속 들어와 남자 같은 경우도 여자 많이 들어오고 남자 같은 경우는요 좀 그 반짝반짝 어, 별들이 속은 데는 홍콩의 밤거리 그런 것처럼 <웃음> 좀 불빛들이 어, 반짝 반짝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반짝한 데서 어,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에 빠질 수도 있겠다 어, 그게 하, 비록 그게 한여름 밤의 꿈일 수 있겠으나. 어, 좋은 추억을 갖다가, 어, 별 문제 없어요. 음, 별 문제 없다. 어,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좀 거짓말을 하거나 약간 그내그 그 생각을 갖다가, 흐리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그 사람만 걸러내면 되겠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너무 깊은 마음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지 말아라. 일단은 쫙 깔아놓고 어떤 사람이 괜찮은지 조금 시간을 두고 봄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지 좋은 사람을 갖다가... 응. 뭐, 그니까, 여러분도 좋, 여러분도 좋지만, 여러분을 주, 사랑해준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 그, 어, 야, 너걔 만나지 마. 나 걔, 너걔 만나는 거 정말 싫어. 이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좀 봐라 너무 한 사람한테 너무 마음을 몰아주지 말고 그냥 쭉 깔아놓고 두고 보다 보면은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라고 하면은 찬바람이 불 때쯤이라는 거죠. 그때 살짝 이상한 사람도 하나 묻어들어오니까 묻어들어 그 사람은 꼭 걸러내라라는 거죠. 네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뉴얼 이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뽑아라 내가 그랬어요 어, 좋게 굵직하고 좋게 보이는 것만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 어. 일단은 굵직하고 좋게 보이는 게 하나가 있으면 음, 잔잔한 문제들은 별로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음, 여기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갖다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어떤 것을, 어, 저기, 힘입어서, 어, 시작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조심해,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는 거지. 뭐가 조심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음, 조심하면은, 어,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음, 뭐, 서류나 이런 거, 어, 뭐, 그, 다 됐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어, 뭔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좀 조심만 하면 어떻다? 어, 괜찮습니다라고 봐요. 음.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내년에는 꽤 괜찮지 않을까. 음. 어. 그뭐 회사 내에서든 뭐 어디서든 내년은 전반적으로 괜찮고 여러분들이 어 그동안 꾸준히 생각해왔던 것을 갖다가 그. 뭐지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라고 봐요. 어,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본금이 그렇게 만약에 뭔가를 갖다가 사업을 갖다 구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자본금이 많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하나의 어, 언덕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 언덕을 만드는 과정의 중간에 약간의 어, 누군가가 어... 여러분 뒤통수를 갖다 칠 수도 있어요. 뒤통수 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뒤통수 쳐, 쳐, 어, 친다고 해서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 번에 꼬이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를 갖다가 잘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인간관계나 주변에서 도움도 있고 괜찮다고. 근데 거기 그 중에서, 어, 그 중에서 여러분이 놓친 사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너무 잘될 때는 주변을 갖다가 조금 잘해 잘돌라볼 필요가 있어 왜냐 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들떠가지고 미쳐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해가지고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연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살짝 어 살짝 인맥의 손실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음, 그게 있잖아. 이런 일이 생기면 뭐 파가 갈려가지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어, 그러나 그, 그러, 어, 그것만 조심한다면 괜찮다라는 거죠. 음,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그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잘 헤쳐나갈 수, 이게 지금 내가 놓는 거는 바로 놓지만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어. 인, 여러분들이 이제는 움직이겠다라는 거지. 음, 움직이겠다. 그, 감, 이제 그 2022년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면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 과정이 다 끝나서 딱 끝나서 액션에 들어가 액션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어, 거기에 있어서 어디 봅시다. 음, 연인과의 문제는 연인과의 문제는. 그닥 좋지 않게 풀릴 수도 있어. 연인과의 문제는. 그치만, 그렇지만 관계가 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은 중간에 살짝 소원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소원을 생기고 있을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다.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헤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죠.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 그 여러분들의 연인하고 좀더어 어, 그로 인해서 좀더 끈끈한 관계로 발전이 되는 게 아닌가. 어, 여러분 이게 다툼이나 싸움이 없으면 요 관계가 발전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다툼도 좀 이렇게 티키타카를 말하는 거예요. 어, 조금 의견에 조금 불일치나 이런 건 있어, 오케이. 그런 걸, 그 그러니까 불일치가 있더라도 나중에 어떠한 대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합의를 보고 일치를 보면 좀더 끈끈한 유대 관계를 어, 맺을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어,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연인하고도. 만약에 연인이 있다면, 음. 만약에 연이 2000 없었는데 2023년에 생겼어생 생겼다면은 중간에 한번 살짝 문제가 생길 수 있겠으나 괜찮다라고 봐요 왜 괜찮냐라고 하면 한 번에 중간에 삐그덕 거리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더 유대관계가 끈끈해지고 어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지 내가. 그, 우리가 밥 먹을 때 숟가락만 써서 먹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젓가락도 쓰고 네프킨도 쓰고 뭔가 쓸수 있는 게많아서 있기 때문에 밥 먹을 때좀더 편리하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사람에서 조금씩 알아 나가다 보니까 내가 연애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진다라고 봐요. 어, 연애하는 게 수월해지고 그 사람을 마음을 갖다가 알아나가는 것도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뭐 내년에는 여러분들 참뭐두 마리 토끼를 줄수 있겠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은 전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것도 하나가 있고 어, 또 새로 들어가는 일도 하나가 있다라고 봐요. 음, 그럼 전부터 들어갔던 일은 무엇이냐라면 주변 사람들하고 어, 뭔가를 갖다가 하겠다 라고 봐요 어, 뭔가를 갖다 하겠다 응. 뭔가를 갖다 하겠고 그리고 또 새로 들어가는 거 뭐냐 응. 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조금 금전적으로 빡빡하다 보니까, 내 연인한테 제대로 뭔가를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닌가? 마음은 막 해주고 싶은데, 만나, 만나면은 그냥, 어, 어디 나가거나 뭐 이런 거는 없 그냥 어떠한 육체관계만 맺고 이러다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내 욕심만 차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이 만약에 연애하는 연인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연인한테 제대로 어떠한 어, 그런 걸못 해준다라는 거야 남들처럼 나가서 맛집 가서 먹고 이런 것도 못 한다라는 거지 왜 그랬냐 하면은 지금 돈이 약간 씨가 말랐다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 하면서 부업으로 뭔가를 또할 수도 있고, 뭔가 일을 벌린 것 같아요. 옛, 옛날부터 계획해 놓던 거. 만약에 직장 생활이 아니다라면은, 어, 여러분들의 그 친한 사람들과 어, 같이 모여서 뭔가를 같이 했다던가. 근데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요. 중간에 뭔가 잡음이 있다고, 그 잡음으로 인해서 약 그 뭐지 어, 금전적인 문제도 생긴다 라고 봐요. 내가 아까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조금 카드가 아까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한 것이고 여기서 카드를 뽑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쫄리는 게 나온다 라고 봐. 그게 그것이 이일 이 때문에 그렇게 이두 이 카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암튼 그러나 어... 그러나 그래도 저기만 뭐 어떠한 소득은 있지 않을까 어, 소득은 있지 않을까 어 그런거 같대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라고 보는데 음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 그래도 영 나가리가 되는 거 나가리 될줄 알았던 판에서 그래 그나마 어느 정도 소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 누군가의 도움이 누구냐? 그것은 여자의 도움이다라는 거지. 음, 여자의 도움이다. 여자의 도움으로 나가리가 될 만한 것들이 어, 어 그래서 약간의 수익을 얻겠다라고 봐요. 음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음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어, 음. <웃음> 왜 갑자기 말을 안 하냐고요? 근데 어, 이거는 그냥 치워야겠다 싶기, 이걸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고 살짝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은, 일이, 이제, 처음에 중간에 어떠한 그 에피소드나 어떠한 그뭘 뭐 꼬임, 일이 약간 엉킨다, 엉켜. 근데 그 일이 엉키고 어느 정도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어, 조금, 어, 좀, 좀 이렇게, 이거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뭔데요? 라고 하면, 비교? 뭐 이런 거? 그게 뭔데요? 라고 하면, 아, 진짜 말하기 힘들어. 여러분이 양다리를 걸칠 수 있다라는 거지. 응, 어, 여러분이거나, 아니면 상, 어, 상대방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쯤 가니까, 음, 또 다른 사람, 다른 이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 꼬인 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발전이 못했던 사람이 이게 좀 어느 정도 꼬임도 풀리고 쪽어 쪽. 어, 어, 쪽? 조 그래도 내가 노력한 만큼, 노력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의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과거에, 어, 잊고 지냈던, 어, 이게, 이게, 저울질했던, 그 잊고 지냈던 그게 좀 떠오른다? 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고, 암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간에 꼬임이 있더라도, 어, 떤 엉킨 부분이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 엉킨 실타래를 잘풀수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득은 날수 있다. 여기서 보면 이건 투잡되는 것 같아요. 회사는 회사대로 다니고 여러분들이 사이드로 하고 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한건 아닌 것 같고 이미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긴 있었는데 중간에 누군가한테 뒤통수를 맞게 돼가지고 약간 금전적인 손실도 있고 그로 인해서 약간 주머니가 조금 타이트해 타이트해졌지만 이내 그것은 해결된다. 라는 거죠. 네 4번 카드 도움이 됐나요? 어, 2023년에는요 연애도 괜찮다라고 봐요. 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굴 사귄다라고 하면은요 속궁합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 속궁합도 나쁘지 않은데 왜 마,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되냐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이 조금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는데 반반이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내가 이건 2023년만 보는 거잖아 여기에 대한 카드를 갖다가 조금 더 뽑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매일매일 리딩을 하니까 뭐 나오겠죠 근데 암튼 그래요 내 23년 하는 일 중간에 노이지 있어도 된다 안된다 네다잘 풀려나가고 어느 정도의 소득은 있겠다. 연애도 괜찮게 풀려나가겠다. 약간 요거는 음, 이건 나중에 합시다. <웃음> 아, 근데 이거 말을 해줘야지 다 좋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그럴까봐. 암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